자, EGR 상태를 볼까요? 군데군데 덩어리도 있고 이 카본들로 인해서 많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EGR 밸브가 작동했을 때 공기량 변화가 변화가 없었죠, 아까. 보시면 구형과 개선품 벌써 두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구형 사양의 문제점이 이 열가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이 카본에 의해서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 EGR 쿨러의 용량을 더 키워서 이렇게 개선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GR 쿨러의 막힘 점검은 요 밸브가 있죠. 열간 시에는 이쪽 한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해서 배기 가스가 이제 순환이 되고 냉간 시에는 이 밸브가 열림으로써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간시에 이게 이제 닫혀있기 때문에 EGR 밸브가 작동했을 때이 밸브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EGR 쿨러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EGR 밸브가 작동됐을 때 공기량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열어놓고 공기량 그 EGR 작동이 됐을 때 공기량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EGR 밸브는 정상 작동이 되는 거고 이 쿨러가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량 변화가 없다. 그러면 EGR 밸브가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쿨러 조립 전에 그 냉각 호스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실리콘 처리를 해서 냉각수가 누유되는 것을 예방을 해줍니다. 작업은 지금 마무리 됐고요 이제 실린더당 흡입공기량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기량이 200대 까지 이제 떨어졌죠 보통 이제 150정도 이제 떨어지 거든요 지금 정상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EGR 쿨러의 뒷면을 잘라보았는데요. 생각했던 것처럼 카본에 의해서 꽉 막혀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EGR 쿨러를 통해서 식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기량도 이제 적어지고 컴퓨터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막혀있다 보니까 열간시에는 EGR 쿨러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공기량 변화도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EGR 밸브를 작동을 했는데 공기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장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형사양의 EGR 쿨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청소도 좋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형으로 개, 그 변경을 해서 바꿔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 g r 쿨러의 중간을 잘라봤습니다. 심각하죠? 전체적으로 다 막혀있습니다. 중간에 뚫려있는 부분은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라인이구요. 구형사양의 e 젤 r 쿨러 같은 경우는 진짜 청소보다는 교화를 해주시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